안녕하세요.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제가 그동안 솔캠을 다니면서 굉장히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. 바로 이거 우더스토브입니다. 이 우더스토브는 2차 연소 화로대고요 불멍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화로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서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우드스토브는 솔캠이나 한 2인 정도가 불멍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사람 수가 좀 많아지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. 좀더큰 화로대가 필요하고 저처럼 이제 솔캠이나 2인 정도가 다니시기에는 이게 최적화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우드스토브는 어,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몇 개의 사이트에서 이 우드스토브를 봤는데 몇 개의 제품을 살펴본 결과 제품 사이즈라든가 그리고 무게 그리고 어떤 패킹 사이즈 그리고 생김새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우드스토브 제가 찍는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은 모든 브랜드의 우드스토브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이 우드스토브의 브랜드는 도펙 거고요. 그럼 이 제품 장단점하고 사용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제품이 가장 좋은 게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. 만약에 경차로 캠핑을 다니신다고 해도 이 사이즈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사이즈입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느 정도인가. 들고 서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작죠?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뭐 그냥 새끼손가락을 하나로 들어도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품 구성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순한 망이 있는데 이 순한 망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품 보호는 확실하게 되고 제가 10개월 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 하나 해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. 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. 그만큼 튼튼합니다. 제가 영상 초반에 많은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브랜드에서도 이 망은 모두 동일합니다. 제가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저 포함해서 한 4개를 봤는데 모두 다른 브랜드였어요. 사이즈 똑같고 심지어 이망 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드 스토브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이렇게 어 재받침대가 있는데 만약에 구매를 하실 때이 재받침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보시고 구매를 하세요 이 재받침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이 재받침대 하나만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여기에 다리를 낄수 있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리가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. 왜냐하면 은 데크에서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다 싶을 때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. 아무리 받침대가 있다 한들 이거 그대로 넣고 하면 은 온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. 그러면 은 데크가 어좀 열을 받아서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는 제가 지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제일 처음에는 제일 큰 거를 하단에 놓고그 다음에 큰 거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. 그러니까 크기대로 올려놓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재받침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펠렛망이 있습니다. 만약에 펠렛을 쓰게 되면 은이망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하실 때이 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. 안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이어링이 있는데 이 파이어링은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의 역할은 불꽃이 올라올 때 불꽃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먹을 할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립이 완료된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조리를 한다거나 그러실 때는 이 파이어링을 빼고 요거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조리를 하실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높이가 이게 낮다 보니까 높이가 낮을 때좀 높이고 싶다 할때 쓰셔도 됩니다 이 모습이 이 제품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솔로 스튜브의 완전히 축소판입니다 완전히 미니판이죠 이 제품의 스펙으로는 우선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우선 패킹 했을 때 제가 아까 들고 보여드렸죠. 패킹 했을 때 지름은 약 20cm 그리고 높이는 약 11cm 정도 됩니다. 굉장히 작아요. 그리고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요거까지 이렇게 올려 놓은 상태에서는 지름이 20cm에 높이가 약 30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진짜 부담 안 되는 무게. 약 1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약 10개월 정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후기와 그다음에 장단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아마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. 가성비죠. 우드 스토브 화로대를 직접 만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가격이 2만 원대거든요. 직접 만들어도 아마 이 가격이 나올 겁니다. 이 가격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장점은 제가 따지기에는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는 2차 연소 스터브답게 어 불을 붙이면 불꽃이 굉장히 이쁩니다. 불멍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이에요. 그다음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킹 사이즈죠. 모두 조립을 했을 때이망 하나 라딱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아, 이 패킹 사이즈는 진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2인 이서 불멍을 어,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장점인데요 어, 연료 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장점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. 크기가 작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들인데요. 우선 불을 피웠을 때 어, 2인까지는 괜찮은데 한 3인 4인 정도 되면은 아 이건 뭐지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. 요즘과 같이 어, 밤에는 좀 쌀쌀하잖아요. 그럴 때는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좀 몸이 좀 따뜻해요. 1m 안쪽에 있어야 그나마 좀 열기가 좀 느껴집니다. 요것도좀 작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단점은 어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우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일반 장작을 때우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작이 저희가 캠핑장에서 사는 일반적인 장작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눕게 되면 은몇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장작을 보시면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. 위에가. 그렇기 때문에 장작을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딱 집어넣고 때우다 보면은 불길이 타다 보면은 이 장작 끝트 머리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장작을 쓰거나 아니면 팔렛을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일반 장작을 쓰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안 쓰시고 여기다가 파이어링을 바로 쓴다고 딱 가정했을 때는 이 장작을 거의 못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와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일반 장작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. 불이 좀 붙어가지고 타게 되면 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바깥으로 떨어집니다. 이건 100%예요. 100%, 100 바깥으로 떨어집니다. 이게 제가 이거를 쓰게 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저는 요거를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음식을 해 먹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아마 2차연소 화로대를 갖고 다니시는 는 분은 어,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화로대에다가 음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불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고수분들도 여기다 음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.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이 났는데 재벌일 때 굉장히 편합니다. 아침에 불이 완전히 소화가 되면 제가 거의 없어요.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